키가 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최강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강 통풍을 2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확불해 주는 거죠. 아,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나 고추도 아닌데 고추대로 콩에다가 아, 그 밑에 하단부가 덜 익었다든지 하면 콩의 크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클 수가 없고. 또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죠 농가에서는 수확을 하기가 어, 수확 시기를 맞추기가 좀 힘들죠 저온기 때 피해가 있어서 준게 아니고 저온기니까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보니까 네, 저는 지금 남원의 한 콩밭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기후변화와 냉해 피해 때문에 이 콩이 아주 흉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은 아주 대풍이 됐는데요.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밭만 이렇게 큰 대풍을 일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이얼마되요 저는 1 8 헥타 정도,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5만4천평 정도 5만5만평 네, 저는 논에다가 별을 하다가 전환을 그냥 대폭 해버린쪽 콩으로 올해 남들은 콩 농사가 참안 됐다고 그러는데 네, 네사장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마지막에 가을 장마라든지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어, 좋았다가 급격히 안 좋아진 상태죠. 10월 달에 65년 만에 그, 그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를 겪고, 이걸 겪었는데, 그 피해가 있나요? 어, 당연히 있죠. 그 10월 달 저온도 그런데 5월 달,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어, 파종 당시, 그때도 저온 현상이 일어나서 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콩이 10월 달이면 선풍콩은 한 15일 정도가 성숙기예요. 성숙기가 지나고 나서 한 2주에서 3주 뒤에 수확을 하는데 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때가. 이게 처음에 초기 단계에 거의 콩잎이 다섯 마디 이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하세요. 아, 시간이 지나면 크겠지 근데 제가 이제 어, 저만의 방법은 처음에 저는 초기 생육을 좀 올바르게 가져가. 왜냐면 유년기나 어렸을 때는 얘네들이 병해충 이런 것이 더 약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결과물만 따지다 보니까 그걸 신을안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온기 때 피해가 있어서 준게 아니고 저온기니까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아카디안 29하고 트리아민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어 영양제를 저는 제가 피로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누가 가져와서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초반부에 이제 아카디안이나 트리아이 이런 제품을 쓰면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전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카디안은 뭐 캐나다, 캐나다 해저 추춤물 이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아, 도대체 해저 추춤물이 뭐에 좋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해저 추춤물을 가지고 작물에 뿌렸더니 작물이 건강하게 냉해라든지 냉해를 이길 수 있다면 더위도 이기지 않을까 저 콩을 재배하실 때 아카디안 29를 사용해 주시면 은 각종 천연 생리활성 물질이 잎을 건강하게 해주고 초기 뿌리내림을 굉장히 좋게 해주며 이제 수분 보유력, 알리신 같은 성분들이 수분 보유력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냉해와 여름의 고온 피해도 효과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확량을 증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11월달에 보통 농가들은 서리를 어, 맞고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콩을 근데 저는 그거를 맞기 전에 수확을 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수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하게 진행 속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게 입이 영양을 싹 보내고 줄기가 다시 또 영양을 보내서 수확을 쓴 단계로 하기 위해서 어좀 추천받은 게 잭팟이라는 제품이죠 음. 그럼 잭팟을 처음 쓰신 거네요? 아 처음 썼죠 썼더니 작년에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은 그 <웃음> 모르신 분들은 잭팟만 어, 썼다. 근데 저는 제가 잭팟을 4단계로 뒀을 때, 3단계까지 썼던 제품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4단계 잭팟이 효과가 있었다 생각을 해요. 아카디안 29, 트리아민, 이제 개화기 때의 다발적인 개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브레이크아웃, 어, 그리고 이제 신라물 알파, 이런 제품에 잭팟을 썼더니, 현저 여기 일어난 거는 초반부에는 좀 놀랐어요. 잘못된지 알고, 그 이유는 치고 나서 한 4, 5일이 경과되니까 입이, 상단부가 황화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황하인상, 예, 노랗게 입이 노랗게 네. 예, 그래서 아 약을 잘못 쳤구나 생각을 예, 했는데 역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단부에서 황화현상이 일어나면 잘못된 거죠 왜? 채광이나 통풍이 안 돼서 탈락이 되는 건데 상단부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상단부가 일어나고 우에 두세 잎이 그렇게 황화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콩이 익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보시다시피, 결과물로 보여드릴 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저는 수확을 한다고 봐요. 네, 돼. 지금 서리 피해를 봐서 수확기가 더 늘어졌죠. 왜 그러냐면, 상단부에 있는 콩하고 하단부에 있는 콩이 똑같이 성숙을 하지 않아서, 하단부에 있는 콩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수확기가 늘어났는데, 저는 보시는 것 같이 하단부의 콩이, 상단부의 콩이 똑같아요. 성숙된 게 위에 꽃투리하고 이제 하단부에 꼬투리를몇개따 따 볼게. 이, 일단은 어, 이제 푸른 것이 거의 없죠 보면 크기가 똑같네. 만약, 네, 네. 만약에 어 밑에 하단부가 덜 익었다든지 하면 콩의 크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클 수가 없고 또 이런 색깔이 나올 수가 없죠 농가에서는 수확을 하기가 어, 수확 시기를 맞추기가 좀 힘들죠 네이 잭팟 같은 경우는 인산과 가리가 강화된 제품인데 여기에 이 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 이행시켜주는 미세탄소공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잎과 줄기에 남아있는 양분을 수확물로 이동을 시켜주면서 결과적으로 상부부터 하부까지 균일한 크기의 비대와 그리고 수확량 증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 사이를 주간 간격이라고 해요 주간 간격을 저는 이제 30cm를 기계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30cm 아, 심으실 때? 네네 30cm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일단은 주간, 열간 간격을 더 벌릴 수가 없다 아까 기계 파종이다 보니까 벌릴 수가 없으니까 주간을 확보해서 뭐 채광 통풍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영양분을 먹는 부분도 다를 거고 좀 좁은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일단은 확보를 해줘야 겨까지 옆에서 나오는 가지들도 더 확보를 할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죠 키가 지금 몇 센티죠? 콩이 잎이 네. 그 떨어지기 전에 네. 75에서 78까지 키운다고 하고 이게 어, 남들보다는 더 키우는 거죠 원래 이 선풍콩의 자체 경장은 68인데 아, 아 조금 더 키우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할 것이, 아 그렇게 크면 더복이라든지또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도 걱정돼서 이렇게 고추군을 맸습니다. 고추. 그게 그것이 걱정. 왜냐하면 나름대로 키웠는데 쓰러지면 또 제가 결과물에 대한 또아 그래 <웃음> 혹시 어 그래서 쓰러질까봐 네, 그래서 어 고추 고군을 고추, 이렇게 해놓죠. 네, 그러면서 또 사이사이에 고추대로 어 이렇게 옆으로 제껴서 해준 이유는 키가 크다 보니까 이 사이에 최강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강 통풍을 2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주는 거죠. 아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나 고추도 아닌데 고추대로 콩에다가 <웃음> 그 콩밭돼 그리고 하나 또 어, 이건 또 궁금한 분이 물어보실 것 같은 거 제가 네. 추가로 설명드리면 한쪽 방향만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만 있어. <웃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 트나큰 이유는 아니고요. 힘들어서. <웃음> 아, 저거 너무 무식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전체 포장을 그런 게 아니고, 어, 일부 포장만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내년도에는 이 고축군을 절대 치지 않습니다. 아, 내년도 아니 아, 왜, 왜 그러냐면, 예, 한번 쳐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확보할 방법을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서, 아. 어.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렇죠. 예. 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절대 오해해서 저참 무식하게 농사진다 이러지 네,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있어서, 네. 아, 이게 맞나 한번. 시험 정신을 갖고 해보는 네, 네. 거지. 이렇게 계속 하는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하겠습니다 Here 아. we go!